안녕하세요 어린이 한국타잔입니다 어우 징그럽 반갑습니다 한국타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유튜브로부터 첫 수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저도 이렇게 첫 수익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무엇이든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첫 수익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그 전에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제 수익 공개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이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한 날은 2019년 3월 25일이고요 한두달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3월 25일부터 4월 한달 동안 발생한 수익이 며칠 전에 제 통장으로 꽂히게 되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총 443.46달러의 수익이 발생했네요 이 수익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제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해외 송금 관련 정보를 보시면 구글 아시아로부터 438.90달러가 송금될 예정이라고 나와있고요 뭐 5달러 정도는 수수료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환율을 적용해서 원화로 들어온 돈이 무려 51만 5천 8원입니다 와우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고 또 광고도 봐주셔서 이렇게 50만원이라는 큰 돈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수익이기 때문에 의미있는 곳에 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제가 새로운 카메라를 사려고 돈을 좀 모으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딱한 5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야 이거 딱보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엔 했었죠 아 근데 솔직히 뭐 카메라는 좀 천천히 사도 되고 이 돈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뭐 돈을 모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더이 돈을 의미있게 쓸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여러분들께서 주신 관심으로 제가 이 돈을 얻게 된 건데 이걸 다시 여러분들께 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 유튜브 첫 수익을 기부하자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아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뭐 유기동물, 멸종위기동물 문제 기부나 후원을 할수 있는 루트는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특히 야동 문제에 관심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한창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희귀병이나 난치병으로 어릴 때부터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어야 되고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나오는 아기들을 보면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미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그 부모님 없이 조부모님께서 조손녀를 키우는 조손가정이 11만 가구가 넘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좋지만 일단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먼저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신뢰할 만한 국내 아동 후원 단체를 몇 군데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나름대로 투명하게 운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단체를 통해서 50만 원을 국내 아동 후원 사업 분야에 어,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잘나서 이 수익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구독자가 한 800명 정도인데다가 조회수가 1000 정도만 넘어도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 저고요 뭐 구독자 수가 적든 많든 그냥 꾸준히 영상을 올린 것 뿐인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제가 수익도 창출하게 되고 여러분의 응원도 받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후원자명을 제 이름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름으로 했어요 유튜브 한국다잔 구독자일동 이렇게 신청을 했고요 어제 50만원을 입금했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후원증서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부하신 거예요 자랑을 하거나 생색을 내려고 이 영상을 찍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받은 이 돈을 좋은 곳에 썼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또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뭐 구독자 이벤트나 선물 같은 걸로 여러분들께 이걸 다시 돌려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몇몇 분만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름으로 기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받은 사랑 다 돌려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되었네요. 사실 이 정도 금액으로 기부는 진짜 처음이에요. 뭐, ARS로 2, 3천원 정도는 몇번 해봤지만, 제 기준에서 이렇게 큰 돈을 기부를 한다는 게 저도 정말 처음 경험하는 것인데, 정말 기부해보니까 뿌듯하고, 이렇게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제가 얻게 되는 수익, 그 전액을 다 기부하겠다고 라 하면 그거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겠지만 더 나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제 채널에 투자도 하면서 또 일부분은 지금처럼 좋은 곳에 쓸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국타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기부하신 거고 제가 이런 일을 할수 있게 해주셔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최근에 도전 영상이 좀 뜬했죠? <웃음> 열심히 촬영하고 편집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51만 5천원 중에 15,000원은 짜장면 시켜 먹을게요 그럼 안녕, 오 징그러워. 오우.